그리고 제가 요새 제작하려고 제작하는 그 영상을 몇편 업로드 했었잖아요. 근데 옷을 만들고는 있어요. 의상을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 영상은 찍지 않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약간 지금 회의감이 들었어요. 어, 의상 만드는 게 패턴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단하고 봉제까지 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정말 간단한 저고리를 한번 만든다 하면 못해도 7시간 이상의 그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 정도 분량의 이제 제가 동영상을 담게 되겠죠 그럼 그중에서 이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상 만드는 순서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담아갖고 동영상을 이제 한편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나의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? 무슨 의미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 자신한테는 그냥 의상을 만든 과정에 대한 기록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 이거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셔고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. 제가 옷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도 아니고, 진짜 단순하게 과정만 있는 거고, 그렇다고 뭐 ASMR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개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 코스프레 컨텐츠 어, 중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어, 한분 계신데, 그 분은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 제작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 제작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영상은 한 3분의 1도 채안 되고, 나머지는 뭐 중간에 간식을 먹었다거나 재료로 사러 어디를 갔다거나 아 그게 한뭐삼 분의 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완성된 의상을 가지고 촬영을 가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고 스튜디오는 뭐 어땠고 같이 이제 촬영하는 그 분들이랑은 뭐 어떤 어 분위기가 있었고 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땠는가 까지 정도를 해서 그한 컨텐츠를 만드시더라고요. 그분은 의상 제작에 관한 브이로그이긴 하지만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거기에 집어넣음으로써 플롯을 잘 구성하는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이제 시청하는 분들은 그 브이로그 자체에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저는 어, 촬영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스튜디오로 가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상도 막 그렇게 화려하게 예산을 막 엄청 들여갖고 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이제 집에 제가 지금 있는 재료들 위주로 해서 약간 제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일상 일상에서 약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으로 지금 만들려는 생각들이 강해서 그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만을 위해서 막 화려하게 옷을 만드는 또 편은 아니에요. 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 비교를 해봤었을 때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볼게 막 있고 와 고급스러워 보여, 엘레강스의 또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다고 막 간식을 막 즐겨해가지고 막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요리를 즐겨하거나도 아니에요. 조금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현재는 작업 과정에 대한 영상은 촬영하고 있지 않고요. 맨 마지막으로 찍었던 촬영 영상이 그 프랑켄슈타인 모티브로 했었던 천릭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촬영한 것까지는 아마 오늘 제가 여기다가 편집을 해서 넣을 것 같고요. 아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기 공간을 비워놓은 이유가 그런 영상 같은 걸좀 집어넣으려고 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쪽에 지금 띄워지고 있는 영상이 제 제작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제작기 영상은 안 찍을 것 같아요